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용 천연 선스틱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계량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계량된 호바 오일 블랙 세서미 오일 디지 왁스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블렌딩 오일, 이 블렌딩 오일은 비타민 E와 라벤더 오일을 넣었습니다. 선스틱 용기, 호일 용기와 종이컵이 준비된 있... 용기에 붙여줄 라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전자렌지가 있다면 종이컵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엔 전자렌지가 없어 그런 친구들은 요 호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호일을 사용해 주실 때는요 밑에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먼저 올려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호일 용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렌지에다 돌려 주시면 돼요 바로 가스렌지에다 돌리면 안 됩니다. 아, 친구들, 왜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안 되냐면, 가스렌지에 직접 올리면 열이 빨리 가해지기 때문에, 비즈왁스가 이런, 우리 오일을 넣었잖아요. 이 속에다가 비즈왁스와 이 오일을 넣어서 열을 가해 줄 건데요. 빨리 녹고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가스렌지에 사용할 때는, 어, 필이 계속 녹는 거를 관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전자레인처럼 이렇게 잠깐 잠깐 열을 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꼭 넣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호박오일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 세서미, 오일, 넣어주세요. 자, 아, 넣어주신 다음에요. 징크, 옥사이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티타뇨. 가루를 넣을때는 입구를 살짝 누른 다음에 종이컵에 가까이 대고 위에 올리면 안되고요 가까이 대고 톡톡톡 쳐서 부어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비지왁스를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먼저 20초 동안 돌려주세요 먼저 20초 동안 돌렸는데 비즈왁스가 다 녹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초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돌려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30초 돌리시면 안되고요 20초 먼저 돌린 다음에 비즈왁스가 녹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0초 이렇게 10초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녹았는지 확인하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전자렌지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전자렌지에 선생님은 어, 20초, 10초, 10초 이렇게 해서 40초 정도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스틱으로 저어서 녹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블렌딩 오일, 여기에는 비타민 이와 라멘더 오일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오일을 넣어 주시고요 저어주신 다음에, 아까 용기가 있었죠? 용기는 다 소독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스틱은 놓을 데가 없으면 비닐에다가 스틱을 넣어주시면 이런데 바닥에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기에다가 이 액체를 쏟을 때는 살짝 끝에를 눌러주신 다음에 V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용기에다 부어주면은 잘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컵에 있는 액을 완전히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이 선스틱이 완전히 손으로 만져서 굳을 때까지 일단은 이 상태로 굳힐 건데 쏟지 않게 잘 놔주시구요. 이 용기는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선 스틱이라고 스티커를 떼어서 이 용기 가운데 이 글씨가 나오게, 이 입구 쪽에 글씨가 아래로 글씨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돌리듯이 눌러주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길게 붙이셔도 됩니다 이 선스틱은 완전히 마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요 10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닫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려서 사용할 때는요 이 선스틱이 만들어서 24시간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스틱이 이렇게 돌렸을 때 올라오다가 부러져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후에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현상이 백태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일 때는 이렇게 위어서 하얀 성분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위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선스틱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온 쓰레기 잊지 말고 그냥 막 버리면 안 되겠죠 스티커 비닐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닐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씻어도 씻기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종류들은 쓰레기 봉투에 버려 주시고요 이렇게 깨끗한 비닐은 물로 한번 헹궈서 말려서 비닐에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일병도 스티커가 없는 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있는 병은 버리는 쪽에 놔두시고 뚜껑을 열어서 물로 깨끗이 헹구어 말린 후에 배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